누가 먼저 닦을까? 중지? 에지? 누가 먼저 닦을까? 선착순 1인. 선착순 1경 자, 누가 먼저 닦을까? 중지 먼저 끝난 얘기지? 자, 중지는 파란 칫솔, 에지는 파란 칫솔. 어때? 어때? 맛있지? 아, 맛있지. 아, 맛다치이 제일 맛있어요. 마사지 이슬 잘 닦으니까. 자, 다 아이거 맛있어. 에이... 아이고 맛있어. 우리 중진는 치약 잘 먹어. 아이,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맛있어. 오늘 맛보게 해주는 거야? 어, 원래 맛을 먼저 보여줘서 뭐... 좋아해야 돼. 음... 아이고 맛있어. 맛있지? 자, 이제 아빠가 이 닦아줄게. 자, 이렇게. 자, 인형들도 많잖아. 중진 인형. 아... 알았어, 알았어.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누가 누가 누가? 아이 o m y 아 e l f I go myself. I go m y s 자 l f I g 앞니 닦고. e l f 고 go m y 아 e l f I 아 o myself. I g 지 m y s 더 l f I go myself. I go myself. I go m y s e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응. 너이쪽만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어. 아이고. 아이고 그래. 이렇게. 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이렇아 이렇게. 이이제종이 끝! 종지 끝! 게 이렇게. 이렇게. 이이게이렇 이렇게. 게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지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여기로 이불 벌려줘 그럼 여기 옆에 이게 나오지? 응. 넣었어? 얘가 먹는 동안? 아자자 아이고 이뻐 이뻐 이뻐 이뻐 이뻐 이 쪽만 이쪽좀았어 알았어 아이고 얼른 닦아 <웃음> 먹을 또 <웃음> <웃음>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조좀만좀이만 조금만 잠깐 만다려 잠깐만 기다려 잠깐만 기다려, 잠깐만 기다려. 잠깐만, 이들. 알았어, 갖고 줄게. 이거 줄게, 애지, 치약 줄게. 자, 아이고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자, 치 줄게. 자, 그래. 애지, 다 닦았어. 애지야, 이거. 다 닦았어. 자, 네거 가져가. 네 칫솔. 자, 이거 중지. 중지 거, 애지 거. 칫솔. 자, 상이야. 네거 가져가고, 네거 가져가고. 자, 애지, 중지도. 애지 거 가져가고. 중지! 자 중지 네꺼! 애지꺼! <웃음> 이거 하아! 이 중지꺼 들어! <웃음> 셀프 깃딱지 하는 거야. 셀프 칫솔지. 이치약기 마신다, 본데대 밥이 없어. 응? 자. 물고 있는 새를 흠 타서. <웃음> 안 돼, 안 돼, 이건 안 돼. 치약은안 돼. 자. 아. 또두 저렇게 치약 묻혀놓고 주면 칫솔질 하는 건비뭐 비슷... 똑같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안 하는 것도다 훨씬 효과가 좋으니까 저것도 좋은 방법이네. 이게 애들이 칫솔질을 잘안 하더라도 손가락으로라도 치약이라도 묻혀주래 그러면 훨씬 더안 하는 것보단 낫다는 거지 치약이라도 묻혀주면 근데 저렇게 칫솔에다 묻혀가지고 하는 것도 좋네 엄청 이고야 칫솔을 막, 칫솔을 막못 서로 못 엉큼 돌아가는 서 알스러워.